태균동이 문제인거 같은데? 아버지는 어. 다 괜찮은데? 어, 나머지는 진짜 멀쩡해 그럼 태균동을 이거... 안가면 돼 아, 그냥 태균동을 나중에 내가 고칠게 이거를 응 음. 따로 오케이 고치는 건 나... 별로 안 어려워가지고 나 이거 이거 밥을 먹고 와야 되거든? 아니 밥이래 그 정리하고 와야 되거든 아그우동은 우리 좀 하고 있을까? 시작할까? 어... 오케이 누구 오케이. 오프닝 해줄 사람? 아 나, 나, 나 오케이 오긴. 반갑다 어오린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리어도 쳐줄래? 아야 이거 커스텀 부분 나 혹시 모르니까 들고있었데 오지, 오지 않은 약. 아어그 엔더장지 안에 잔치니. 뭐 무한 세뇌같은거 중요한거 다 넣어두고 어야 아, 그래 백업하는 장소를 만들자 백업 장소 그냥 오프닝 장소 여기로 하실? 이 건물 이거 대형 국제 물류센터인데 쓸데가 없음 물류센터 아, 오케이 여기다 상호람니다잘 넣어놓으세요 물류센터에 물류 센 슬쩍 엔더 상자 하나 넣어야겠다 어야 번호만 기억해두면 낸너 상자 열면 번호 있거든 번호? 어아 아, 상자에 번호가 있구나 나1 9번이다 빼고 넣어야겠다 잘 찾아봐 이 여기 어딘가에 엔더 상자가 있대 나는 여기 28번? 2 8번에도템 넣어야 겠다 템 배치 아, 그대로 꽂아 넣어야지 난뭐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템 없으니까 고축할 때 썼던 템들을 저, 저, 저, 저, 저, 저, 다 그려가지고 그래 23번은 나코 고장났다 <웃음> 왠지 몰라 고장났어 태균동은 내가 한번 고쳐볼게 다음번에 대현이한테 서브 받아서 저기는 내가 봤을 때 오류 날것 같더라. 아, 그, 아, 잠깐만, 나 니네 동네도 한번 오류 뜨나 안 뜨나 볼게. 오케이. 23번 쓰지 마요, 23번 고장났어. 응. 음. 난 28번 썼다. 근데 나중에 까먹은 거 아니야? 음, 음, 음. 아, 맞다. 야, 어, 등에 날개도 떼야지. 뽁. 니네 동네는 완전 멀쩡하다. 어, 확인한. 근데 표지판은 한번 고쳐야 돼. 어, 아, 니대 동네 멀쩡하다. TP 해봐. 응, 음, 그렇네. 분홍구청 너무 오래발이야. 아, 맞다. N, N하고 T, N하고 탭하면 대원이 되지. 응. 음. 뭐야, 고양이 있어. 그거, 근데 우리 집고양이다고영고영이 고용, 있다. 나 없더라. 호... 야, 혹시 야. 몰라서 이거 TP 하는 책은 나 들고 있어도 될까? t p 한 최고. 아니래. 마리에 데뷔해서 이거는 한 부씩 나눠줄게. 그리고 준비 끝났으면 아. 오프닝 장소로 와라. 오케이, 오프닝 장소다 내려뒀다. 자기 번호 기억해두고. 28번. 아. 잠깐만, 내가 19번이지. 나 기억 좀, 기억 못하겠다. 음... 당근, 당근 뒤에서 꼴등. 당근 오지, 채팅 쳐놔라. 아, 아, 당근 팜을 그 하면 내가 나중에 번호 바꿀 거다. <웃음> <웃음> 54번이다 너는 나나 19번 야나 대나무 들고 가도 되나? 안돼안돼 <웃음> 아, 네. 아, 네. 꺼져 그래 심어버릴게 그러니 아니 없애버릴거다 집는 순간 뭐가 뭐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애버릴거다 <웃음> 고양가리 따라왔는데 어? 뭐야? 왜, 왜 따라왔어 지금 로가 고양이 따라가 안돼 고양이 따라가자 고양이 따라가 고양이 돌아와. 어딨어? 고양이야 잘가. <웃음> 따라와. 어서 따라와. 안돼. 고양이 고용이, 고영이 집에 갇히게 생겼다. 불쌍한 고양이. 이거 언제 풀었지? 안 풀었는데? 근데 우리 집도 네. 고양이 개많긴 하거든. 어... 안녕 고양이들. 아 야야. 시청으로 좀 봐봐. 응. 이거 오케이. 만일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안 풀어도 되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TP책을 놔둬놓게 됐다. 이거는 어디에? 비상시에 쓰는 책입니까? 대원시청 그거 지청... 건물 위에 아니구나. 김대원이 크게 적혀있을 거다 여기네 아, 이거 이거 주소도 대원이고 가는 건에 적을 거 같다 어, 3층아 여기 아니야 3층이다 이거 야, 06154는 누구 집이야? 아, 거기 그집 폭발.. 없다 아 없나? 그거 없는 그, 집을... 집원이다 대원이가 없앴다 중환에 어디 감? 어, 여기, 여기잖아. 시청 3층, 어. 어디 감? 니 이거에서 받아줘. 2층. 그냥 2층 좀 둘러보고 있었는데, 왜. 야, 2층. 어. 응. 음, 그냥, 아, 이제 시작합시다. 3층. 잠깐만, 대원이 것도 하나 받아놓 기네 갑시다. 3층. 오픈닝 장소는. 예, 당근 빻다, 여기 겠고요 야, 일단, 나으로 바꿔주면 안 되냐, 좀. 시작은 나서로 예... 시작은 합시다. 예. 타임셋 0. 오케이. 누가 스켈한테 죽었다. 시작하자마자. 자. 자. 크리티브 모드 다들 푸셨죠? 아, 나 아직 안 풀었다. 모드 풀고 있다. 당근 풀고 아, 일일1 일일이 쳐야 하는 거 진짜 불편해. 이금 진짜 불편해, 이거. 어. 그 탭, 탭키하면 편하게 할수 있어. 응. 아. 부분, 나중에. 아, 아닌데. 잘못 자. 눌렀다. 제가 자, 크리티브라크리티브라 태균도 나중엔 <웃음> 또다와라 계속... 어, 소한이도 오면은 시작할게 야 대원이도 TP는 내놓자 어 TP 난이 아 그거 왜요? 어. 없어 얘 죽었어 어? 으악. 없어? 얘 죽은채로 죽을, 죽을 리스폰 안 누르고 있어 아, 그럼 대원이 <웃음> 있는 데서 하자 <웃음> 대원이 <웃음> 있는 데서 대원이 용온 지금 여기 내가 TP 해놨어 어? 대원이 용건 어디있어? 그니까 안보이는데 이 자리야 자 사진 하나 찍죠. 자 어. 반성위. 이거 대원이가 없는데 찍으면 대원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 심장 사진으로. 아 그래? <웃음> 자내 주변에서 봐라. 알겠다. 새로운 시작이다. 오케이 스타트. 새로운 시이다. 이 야생이 이 야생이 얼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작합시다. 어 39화다 벌써. 갑시다. <웃음> 어. 갑시다. 아, 이 어, 시즌이다. 그럼, 어, 오케이. 죽물만 부수지마. 오케이, 이부작입니다 예. 왜냐하면 시즌 1를 38화까지가 녹화돼있어요. 그래서... 어! 어! 할래요, 아. 나 같으면, 같으면... 너야 저기... 그냥 이, 30... 시작하자마자 갈 거네. 는데 배운덩 오른쪽 밑에 있는 숲을 가겠다 여기 나무 같은 거만나나 게이 모드 좀 풀게. 아, 좋습니다나 서... 게이. 게이 모드를좀 풀고 자. 대호 종합 지구역 앞 앞에서 나무를 채취하겠습니다. 예, 저도 나무 캐고 있습니다. 대에 근데 여기는 나무 배도 될거 같은데, 자리. 어, 이런 나무는 배도 돼. 솔직히. 어느 나무? 뒤의 나무. 어디? 저빨 네. 오른쪽 밑에 있는. 그러니까 오프닝 장소 왼쪽 아래. 야, 나 이거 이거 좀 베자. 같이 어, 이게 당근 같이 베자. 이거 근데 한칸안받고 야야 일단 이 게임이 배고픔이 진짜 많이 닿는단 말이야? 이 돼지 응. 빨리 돼지. 올라갔어 아니다 내가 빼는 게 낫겠다 오! 크리퍼가 돼지 죽여줬어 나이스 <웃음> 아니야 이 크리퍼가 왜 이래 많나요? 이건? 몰라 아까부터 크리퍼 나오네 이거. 아 크리퍼가 응. 다른 몬스터 죽이면 이득이니까 그거대로 잠깐만 쉐이더 끄자 사진 찍었으니까 쉐이더 는 끄는 거다 아나 개인적으로 뭐지? 관람할 어. 때 빼고는 쉐이더 별로인 것 같은데. 게임할 때 너무 지장 많이 줘. 그렇 아, 뭔가 그거 하고 싶다. 이거 뭐라 해야지. 음. 맵을 그냥 새로 하고 싶다. 아예. 나는 그냥, 어, 이맵에서 아, 그냥 관광을 하는 이 맵에서 그냥 광고하는 하지만 맵에서 한 쉐이는 이제 야생을 하면서, 어, 응. 여기, 여기 지어둔 건축물들을 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어, 효 요... 어차피. 뭐, 어차피 야생 잘하려고 이걸 판게 아니니까. 어, 시즌 2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시즌 639화다. 어, 그냥, 그냥 1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야생, 야생, 야생 잘하려고 얘기를 열었으면은, 아마 지금쯤 시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 <웃음> 위치는 우리가 스피드를 할 정도로 시간이 남진 않거든. 음, 저희는, 우리는 르마가 아닙니다. 시. <웃음> 아니, 우리가 야생을 하면서 이렇게 서버를 개발할 수 있는 거에 의리를 두려워. 야생이 우리를 합니다. 어, 오케이, 알았 야생이 <웃음> 우리를. 합니다. 환영한다. Welcome to the c o m p a n of heroes. 아, 나 저거 불편하다. 나는 네. 그 전혀 환영 안 해도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아, 그거, 그거 우리 박해야 할것 같아, 이제부터. 그니까. 나 나무, 야, 나, 나 나무 도끼 만들어도 되냐. 누구 혹시 돌리는 사람? 어, 대원이 왔다. 다시 사진 찍을래. <웃음> 야, 대원이 위험하다. 어디서 찍을까? 다시 오프닝. 형, 스폰 장소로 보이자. 오케이. <웃음> 제 오프닝입니다. 잠깐만요. 저 작업대만 켜고. 예 yes. 나도 이거 나무만 켜두고. 야, 이름, 이름 제작되었네. 야, 바뀐 것도 몰랐다. <웃음> 야, 이거 인벤세이브 있나? 어있어 어. 내가 일부러 해놨다 쉬우메 이벤트 세이브 하는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재미로 하는거 아까 어, 이거 재미로 하는거야 우리가 뭐.. 잘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잘하려고.. 달라고... 아 이거 야! 다, 나중에 켜자 야너 어렵게 하면 너.. 너 아니 쉬우메서 죽잖아 탓! 잘했지 쉬우메서 죽잖아 자 오픈 찹. 다시 합시다 아나또 다시.. 나또또또 쉐이더 켜야돼 쉐아왜 쉐이더 키냐면 사진 찍을 때만 쉐이더 켠다. 그때. 간지 나거든. 이무게나오니까자 다들 모이세요. 쉐이더 무이네요 깍지는 친구들은 검으로 참교육을 해주는 수가 있어. 인초, 인초, 인초. 자저제 옆에 모이세요. 사진 하나 찍읍시다. 기념 사진. 어, 깍지는 거으로 참교육해주는 수가 있으니까 얌전히 있도록 해요. 닐지다 아야 야. <웃음> 야이체로오 밖에 없어 자, 내 주변의 사진이다 너... 오랜만에 사진 하나 찍읍시다 두르기 맞는 거좀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t p 해봐 대원이 어왜 죽었냐 방금 죽었어 네 나도 죽을래 <웃음> 오케이 요 요쪽을 좀 봐줄래 아, 어고개 방향을 오케이 아 거기요 오케이 잘 나옵니다 피. 오케이 오케이, 사진빨 잘 받아. 치이. 오케이, 찍었습니다. 자, 치이. 대원이 뭐지? 기본 알려줄게 불러와. 따라와 봐. 아, 잠깐만. 나 세로 좀 끌려. 대원이가 하는 동안, <웃음> 일단 여기서 대원이가 세력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동네가 가장 좋아서. 여기, 나왜 이렇게 많아? 여기, 나가 겁나 많네. <웃음> 어, <이는 웃음> 다 전신에 대원이다. 대원이 나 따라와 봐. 가자. 음. 우리 너무 많네. 기본 옵션 만 보여줄게 내가. 어... <웃음> 어 이맵 이맵 이상하리만큼 배고픔 개빨리다니까 관리 좀 잘해. 아, 대원이 니네 노발로 열었지. 음. 아 그래서 뭐지? 아예다 쉴미. 쉴미 시청이거든 여기가. 여기 3층에 보면, 음. 내가 이거 비상용으로 여기 올라가 봐. 여기 보면, 여기 커맨드 블가 하나 있잖아. 이거 밟으면 TP할 수 있는 책을 준단 말이야. 음. 이거 비상시에 써라고 내가 놔둬놓은 거거든. 하나 받아둬라. 밟아서. 받았지? 음, 어, 이거 쓰면 됐다. 딱딱 비상용어로만 쓰고 아 예시로 그거 뭐지 아, 불러서 대혼동에 리와덕나게 많이 쓸거야 어어 아. 덕구 덕구 이새끼 뭐 했다고 피가 8이냐? <웃음> 야 그러면 어? 대혼동에서 시작야 이거 뭐냐? 야나 이거 들고 있음? 뭐? 저봐 아, 저봐 이거 지도 여기 꼽아봐 봐. 거 됐다 어 아, 됐다 아, 야이 오케이 시청 저, 저... 역 비식판을 떼면 어떡해 덕구 야, 나 여, 아니다. 야, 역가파 저거 하나 다는데 돈 엄청 많이 든단 말이야. 야, <웃음> 돈을... 야나 체력 왜 이래 꺼지니? 아, 야, 이거 홈바디, 오, 홈바디 영영 보기 시작아 오케이, 분수대. 아, 좋아. 자, 음. 원래 6개가 시작 시작하자. 가, 갑시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갈까? 나, 나 아까 캐고 있던 게 이쪽 숲이었거든. 나는, 나는 대혼 종합 지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역쪽 NPC 말. 뭐지? 야 여기가 내가 파던 탄광이거든. 여기 쓰는 게 어떨까. 광지. 야야 크리퍼 크리퍼 송아리 크리퍼. 절대. 아이. 아이. 사석 사석 덮들이네. 아, <웃음> 아 <웃음> 사석에도 <사서, 사서> <웃음> 상관은 없지 구이. 여기 뭐야? 여기야 탄광. 아우지. 아, 아, 나무 나무 좀더 캐야겠다. 지금 나무가. 나무는 너무 여기서 캐면 된다. 대원 종합지구 쪽에서. 나, 아까, 어이. 저, 저쪽 건너편에서 태고있어 전신이 다 대원이고, 여기. 역시 멋져. 재개발 음. 구역이야? 재개발 어. 구역. 재개발 구역. 재개발 구역. 야, 이거 집을 그냥 우리가 쓸까, 이거? 예. 그럼, 야. 야생 아니었나? 야, 잠깐만, 나무도끼 못 쓴다. 월드에디 된다 월드에디. 뭐, <웃음> 오, 씨. 돌, 돌좀 줄까? 어, 야, 나무에디 월드에디 됐는데. <웃음> 생각해보면 월드에디. 누구 쓰레기 뺏는 사람? 응? 나 아직 뺏는 거, 뺏어있는데, 빼놓을까? 어, 월드에디 그냥 놔둬나 나무 도끼를안 쓰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야, 네. 잠깐 나무, 또... 나무, 홈바디 영영. 줄게. 아, 당근, 당근이 왜 있어, 이게. 어, 난 나무 도... 도끼로 어, 총, 나... 라고 뿌렸는데, 충환이가 외면하고 치고 당근이 대신 왔어. 당근, 야 당근을 그러면 정의의 심판을 좀 내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안. 이 있어. 시. 0 너네 뭐? 테마파크나 다 만들고 오시지. 얍. Yeah. 나 나무. 나무판자. 응. 나무판자가 64개, 31개 있어. 나는 나무 주기가 22개 있다. 그거 레벨은 75다 왠지 몰라도 아 근데 이거 좀 캐줄게 음. 난 화살로 나무를 캔다 아 근데 여기 계급 있어? 어, 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그럼 <웃음> 대원이가 제일 높은 거네 대원이 <웃음> 가장 중간에 있으니까 진행을 대원이가 하는 게 아닌 거 같지만 아무튼 대원이가 늦추지 않겠지 아, 아, 대원, 아니 대원이 대통령이 니다 <웃음> <웃음> 아. 대원이가 개운용 내린 물이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우리 아, 아. 대원이. 어기. 아 이제 어디 갈까? 우리 동네 국무총리 김준헌이다 최고 통수권자가 대원이라서 대원이 말 들어가야 되거든. 어 대원이 어디가래 <웃음> 무슨 동네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일단 이 동네가 어딘지 몰라. 니네 동네잖아. <웃음> 대원동이야. 이, 이 나라 지리를 모른다. 되냐? <웃음> 여기 대원동이에요. 아, 내가 내가 지도 역할하기. 저 초록색 타면 어디가? 어? 초록색깔 타면 어디가? 은비선 저거 와규동에서 디지시티 음. 쪽까지. <웃음> 이래도 못 어? 알아들음. 당근동. 당근동. 으로동서 사야 된다. 어. 당근동으로 가자. 당근동? 어? 당근동. 야 거기 테마파크인데 <웃음> 괜찮나? <웃음> <웃음> 어, 어. 거기 놀이동산이 있어요 <웃음> 거기 놀이동산이 있어요 <웃음> 야 세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거 아니야? 어, 그래서 <웃음> 내가 봤을때는 와규동으로 가는게 제일 좋을거 같은데 근데 와규동 그거 누르지 마라 절벽에서 태어난다 어? 그래서 걸어가는거야 그럼 와규동으로 가볼까? 어디가 어딘지 일단 <웃음> 봐야될거 같은 와규동을 걸어서 한번 가보자 지 <웃음> 일단, 걸어서 좋아서. 가려면, 일단 도축을 조금 해야 될 거, 내가 생각하는데, 나는. 나 음. 아, 얘부터 도축하고 싶다. 일단 친구들, 칼 하나씩 들고. 시행. 아, 맞다. 메사 지형 가고 싶으면, 겁나 멀리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 용인지역. 나 메사 프라임지야. 아, 메사 프라임지요. 오케이. 아, <웃음> 오케이, 메사 프라임. 없잖아, 너. 이 셋이 도움이. 아, 셋이는 아, 있다고. 유로틱스가 없지. 아, 네, 네. 아, 이거, 야, 이거, 응. 서리해도 되나, 당근? 아, 야, 이거 안 돼. 야, 야, 야, 이거, 서리하면 야생이 아니지. <웃음> 오케이. 아, 여기 있는 애들 도축하면 안 되냐? 예. 맛있어 보이는 걸. 오케이. 대원이의 허락이 있으면. 야, 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옵시다. 아, <웃음> 아 저신뭘 봤는데? <웃음> 대원이 이거 도축해도 되나? 일단, 일단 좀 줄여봐요, 안 돼. 어, 일단 팀업, 팀을... <웃음> 아, 아이 멈지 미움이라고 하는 순간 당근이 뛰어들어서 쳐먹고. 아니 아니. 야 팬텀 소린데. 퍼리션. <웃음> 야 일단 그 기초 수급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가 굳이 필요할까? 내 생각은. 아발아 나는 기초 수급자로 더 하고 야, 싶어. 야, 내가 줄게. 기초 팀요하면야 말을 때려잡자. 이차 오프닝 하기 전에 팀 말이 먹어놨어. 오케이 말을 때려나자. 어이야 음. 야나요쪽은좀안 가고 싶은. 따라 드래펄트 조심. 대원이 나 저기는 좀 안가고 싶은데 앞에 아, 못쓸게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가자 반대편으로 가자 오케이 덕구도는 어, 가지않는거죠 구 조심 어, 나 일단 대지나? 도망갈래 된장 도망갈래 아 드레펄트다 드레펄트다 드레펄트가 덕구 덮친다 야 누구 조합 당장 있는 사람 여기서 치사를 좀 하다가자 나 배고파 죽겠어 음. 야날 때리지마 <웃음> 조준 잘못됐다 장, <웃음> 장, 너, 너, 그냥, 손 떼고 있어, 내가. 대혼, 너 피해다니. 오늘은 대혼 이동해서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게 어떨까?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웃음> 오케이. 나쁜 생각은 어떤 생각인데? 시애를 하게. 아니, 왜또 굳이 이렇게 조지게 된다. 너 꺼져, 그냥! <웃음> 야, 우리 고기를 조금. 해볼까? 우리 육식을 조금씩 합시다. 그냥! <웃음> 오케이. Okay. 뉴탈리스크 하나 잡았고. 누구 고기 있는 사람 여기다 고기 좀 넣어주면 안 되냐. 아나 어, 나, 잠깐만. 잠깐만 지금 드래퍼스두 마리랑 싸우고 있거든 오케이. Okay. <웃음> 야 민족이 형 <웃음> 식량을 빨리 다 먹는 거다. 잡으면 뭐죠? 아 저거 가! 안 줘. 저거 안 자면 죽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안 자면 플레이어 죽이려고 뛰어드는 애들. 야 너도 하나 먹어라 갖고 가서. 미치아 너무 잘안 되나? <웃음> 야 누구 고기 있는 사람? 아야. 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베이스 캠프로 좀맞줄래 왔어 왔어 왔어 잠만 화로 돌돌 아! 돌 모자라 아 자, 진짜 자자 자, 자. <웃음> 먹어라, 먹어라. 돌내명여개더있거든자 아, thank you 드래펄 일단... 드래펄트 드레퍼, 공격 조심 아퍼해 일단 체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맙다 니가 이렇게 와주는 거야, 말로. 대원회한테 큰 도움이 됐네. 일단, 어, 야, 야 나무판자 6 0하는 게. 양고기 세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야, 불 꺼졌다. 빨리 딸까 뭐, 딸까미? 딸까미, 이거. 딸까미, 안 돼. 딸까미, 안 돼. 그, <웃음> <웃음> <웃음> 그러네, 오우. 여기 김현 씨 아, 저기 아, 너 아, 핑크 아, 머리가 부정한 아, 발언을 아, 했습니다. 뭐? <웃음> <말은>. <웃음> 내가 봤을 때 진짜 소고기를 먹는 게좋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 아씨. 잠만 저 좀비 좀비 뇌를 반으로 가르면 먹을 게 나올까? 어? 거북이다. 김치 내나? 야 거북이 거북이 저거 찢어 먹자. 어. 찢으면딱찢 준다. 어, 잡아 먹자 이거 그냥. <웃음> 거북이 고우기 해초 싫어요? 아 해초 주네 해초 <웃음> 오늘... 나중에 구워라 오, 오늘... 오, 오늘은 풀반찬이다 아 이거 베이스 캠프거든 지금 일단 이거 아이, 뜯, 뜯어봐 회초가... 도시 도시야 <웃음> 어, 오늘 베이스 캠프. 야 근데 뭔가 묘하게 분위기 그어왔거든 좀비 서바이벌 냄새 나고 <웃음> 어, 좀비 서바이벌 야지 <웃음> <웃음> 냄새만 좀비 서바이벌이거든 야디에 당근 디에야 <웃음> 임마 정신을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죽는단 말이야. 어, 야, 진짜 양쪽은... 이거. 차이라도한눈 팔면 바로 죽어. 야, 아니면 침대를 어, 좀 언제까지 그... 금 어, 저... 어, 저... 어, 저... 저거는... 침대 있어. 침대만 들까 침대 쓰지 말고 하자 야생 아, 오케이. 오케이. 방... 그냥. 아, 밤샘 가면. 파티 오늘 익스트림 밤샘 파티. 오케이 확인. 야, 아니 당신 저 여그러그 뭐 미친 놈이야. 야 일단 게이스 캠프에서 좀 나가자. 맞다 야. 응, 거미 몇 마리 좀잡자 나중에. 나 지금 잡고 있어, 절차를 거미를 아, 잡아야 지 어, 실을 아, 얻는다 아, 자, 갑시다 당근, 당근 좀, 좀 계약하면서 오그로만 끌지 말아줄래? 나는 검도 없다고? 대원이 <웃음> 야, 어느 야, 쪽으로 갈까? 가 줄게, 국기기로 치지 않지 친놈 야, 이거, 이거 어, 어, 걸로 가 자, 갑 오케이, 오케이 야, 칼로 아, 좀 찍어, 지금 대가리버려 저거 당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찍어 밀지마 야 우리 팀워크 진짜 없다. 그니까 아, 일도 없어 그런 거같다아 근데 나 유격장부터 어, 가야겠는데. 어우랑 <웃음> 당근을 정신 머리를 들고 시켜야 돼. 야, 그럼, <웃음> 야. 그러면 여기 일단 대원 국제 물류센터 역 앞에서 한번 집합하자. 어 당근 이제 디 b 지세에 넣는 방법 알고 있네. 오케이 좋아. 야야 야. 야, 야 자, 정보. 자. 대원이 안준 번호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안준번호>.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일단 뭐야 뭐해 오케이 안준 번호 해. 자, 나 1번, 1번. 2번. c 에 야, C1번 주라. 자, 이 다음에 누가 54라고 했는데. 자, 자, 다시 안준번호. 가자, 가자. 안준번호 네가 하면 된다, 대훈이 기준 세워라. <웃음> 네, 알게, 네, 알게. 오케이, 기준. 오케이, 안준번호 아.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이제 치워기 이제 좀많았네아 아, 아. 어느 이제... 방향 갈것 같은데? 네가 한번 골라봐봐 민규 동네가 어딜까? 아 민규 이... 동네? 어? 내가 한대 줄까? 과실? 크리퍼 조금 피할까? 참고로 와규동은 아, 조금 멀다? 야, 나대, 나대 움직이는 아재 오케이 가자 가면 방향... 어, 와규동 갑시가 몬스터가 귀에 잡배들 밖에 없는데? 야 그럼 야. 내가 길 왔네 아고아 가자 맞아. 오빠와 잡배밖에 없어. 티오. 맞아. 야 얘들아 대원이가 와 유동으로 가자는데. 아이 놀래라. 이제 뭐야? 민규 아, 저기 아, 싸우러 갔는데. 나나나나이 난, 난 새끼들 장잡거든아 근데 민규는 어차피 질이 좀 아니까 조금 싸우고 있어서 상관 없지 않을까 이탈에 우리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내비게이션이. 어나 여기 있어. 이거 대원 대원 동상 앞이다. 알바할 게 나를 빼다고. 갖고라 샥 부려가지고 먹을 거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야야야야야 누가 상자 터는데? 야, 상자 안 돼. 터지 마. 아, 안 된다, 이거. 누터뜨 거니까, 구경 중. 이거, 이거 세금이다, 대원이. <웃음> 세금왜 <웃음> 이렇게 세? 옛날에 야생했을 때. 우리가 짜라나? 38화 어치한 거다. 야, 돼지 죽여. <웃음> 누가 사람 <웃음> 때인 <때린 웃음> 소리 났는데? 여기 살 역겨운 돼지는 당장 죽여야 돼. 야, 일단 갑시다 오케이. 자, 와규동으로 가는 거다. 와규동 많이 멀습니다. 많이 멀어? 어. 저희 동네 보니까 음. 일단 걸으면서 어 사냥할 거 있으면 사냥하고 캘거 있으면 캐고 계속 그래야 돼 완전 요목생활 해야 된다 어 근데 중간이 사막이라서 조금 힘들 거야 그러니까 사막이라서 들어가기 전에 차원 좀 많이 캐고 들어와야 돼 태균동 구간이 좀 많이 힘들다 이거 어떻게 가라야 음. 되냐면저 2호선이 잘 보면 은비 머리 쪽에 음. 있잖아 은비 고개 뒷방 뒤쪽으로 가면 된다 저거 이선 따라서 가면 돼 이걸 말을 말을 죽인다고? 말클그랬냐야말 말, <웃음> 죽여야지. 저 가죽을 얻어야지. 확나날고기도 그래. 해. 시아 거 시아 띠거 응? 싹다 뜯어가자. 야싹 다는 아니지. 여 박아 놔야 나중에 쓰지 또. 오케이 뭐, 몇개있 필요가 없지 않을까? 몇 개는 어, 쓰야지 그래도. 우리 근데 응. 와규동 상업은 아니지? 와, 와 와규동 좋다 엄청. 근데 우리 상업을 3번 지나야 되네. 들어가냐? 야 애들 어디갔어? <웃음> <웃음> 일단, 아, 일단, 아, 일단 여기가, 구태균. 야야, 어. 이거 대원 캐가자. 시켜지면안될것 같아. 야, 이거, 이거 사탕스도다 캐가자. 인첸트도 해야 된다, 이거. 어 맞네, 인첸트를 해야 되네. 옛날에 대원이었는데. 선이 형도 캐가자. 어, 형도 어 야, 이 새끼 죽이자. <웃음> 어, 일목, 일목민이다. 뭐 있어? 뭐 팔아? 뭐 거지 없어. 같은 에메랄드 없으면 못산다 뭐. 야, 야 대원이 그... 와났다 불법 노정상 사막, 검거 당하고 사막에서... 있다 지금 사막이 아픈데 <웃음> 야 민규 여기 불법 노정상 검거 당하고 있다 쿵섭 되고 <웃음> 있다 잠깐만 쿵섭 <웃음> <웃음> 헌병찰한테 맞아 죽었다 아니 어디서 어디서 씨그 일단 어, 발행을 상... 상당이 남봤습니다 저희는 <웃음> 야 방금 <웃음> 불법 노정상 방금 정의구현 당했네 아 뭔가 배가 고프니까 썩은 살좀 먹는다 어 썩은 살좀 먹어 아 그쵸 음, 원래 원래 먹는거야 원래 배우김치고. 원래 썩은 살점 먹어 오케이 그리고 아, 주변에 저... 그 사막 토끼들 개 많으니까 사막 토끼로 고기 쳐아 맞네 사막에 토끼 있었지 왔다 응. 자, 어 찾았다 자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것은 대균의 전당입니다 암 당신이 씹덕이 아니라면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어 잠깐만 나 배고파 어우 당근을 때렸다 배고파 야 사막 빨리 나가야겠다 배고프다 어 사막 있어. 빨리 사막, 빨리 빨리 움직이자 사막 그러면, 사막 구역에 야 여기서 안전보호 한번 해야겠는데 아니 안전보호 하다가 굶어줍니다 어 <웃음> 아니 애들이 다상대에있어 아, 지금 개쎄이야 <웃음> <나, 친구들. 웃음> 뭐야 좋지않고 하질한 방이면 되는데 야 일단 그러면 내가 가면서 지하철역이 응? 있으니까 네, 좀... 지하철역부터 네, 좀... 나가고 네, 토끼 있는대로 다 잡고 지금 대균의 전당 쪽이다 나나나못 아, 뛴디 대.. 허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야 생고기 뜯어먹어라 육회다 육회. <웃음> 석살 먹어 석살 아니 덮고, 덮고 있으니까 에임 조준을 못하겠어 니가 잡아 <웃음> 잡아 야 대균의 전당에 있는 토끼들 다 생포해라 어? 생포? 생포?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십덕 <웃음> 누가 만든거야 여기 풍원이. 어 옛날에 내 도트 연습한다고 만들었는데 어 저기 난 그때는 십덕인줄알게요 애니 봤어요 미안해요 그럼 뭐했니야나 몰랐죠 몰라. 그냥 아무 사진 받아서 도트 찍은건데 음. 나 대균의 전당역에서 이제 5호선으로 갈아탈 거야. 5호선 핑크색이거든? 예, 일단 우리는 배를, 어... 데르... 우리는 지하철을 탄 적이 없는데? 아 그거 내가 다 설명해줄게. 그냥, 그냥 경로 따라서 걷고 있는 거야. 응. 어... 물고기 잡았다. 연어 어, 잡았어요. 오케이, 연어 좋아. 맛있어. 오는 길에 토끼 있는 거? 당근 나와. 야, 야, 아 슬슬 걸어다녀야겠다. 그러니까. 아이, 공차간 으로 허기가 아니, 너무... 아이, 당근 왜 나와 따라다녀? 토끼를 따라다녀지. 지금 요기 5호선이랑 6호선 교차하는데 그다려봐 우리 우리 이제 막 산, 산악 산 올라오고 있거든? 응 어디야? 사막, 아... 사막 언덕 올라오고 있거든? 산악 언덕이 어디지? 니네 나중에 역 이름 좀 가르쳐줄 수있나 하트 모양 있는 역 있어 번호 좀 가르쳐줘봐 교차점이야 아, 노란색이랑 색 교차점 어 거기 있다 나 지금 아, 바... 이 모래 구멍에 빠졌다. 저기, 여기 입구 앞에 좀 와줄 수 있냐? 아, 저기 보인다. 저기 있구나. 형, 형못 뭐 따라오겠으면 내리네, 보고. 자, 여기로 가시다 핑크색. 토끼 잡다가 따라오는. 중간에 잘못 빠져가지고 어딘가 했다. 저거, 노란색은 바다로 가기 때문에. 아, 나, 배고프면 너무 빨리 달아 지금부터. 나도, 점프하니까. 알파카, 알파카 잡아, 도축할래? 데프트 잡아. 오늘 존나 못었서 해서... 아니, 아니. 부쳐버린.. 치를 말리는 거다 이 녀석 오케이 가죽을 뜯어냈다 아 이제 안띄어진다 홀리쉏 안뛰어야 당근 좀야 근데 밤 되기 전에 빨리 사막 나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어 사막 너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야, 게임이야 <웃음> 우리 여기서 위험하다 적어도 어, 지구린데 마크에임또좀 적어도 이 동네는 벗어나야 된다. 태균동. 지안이 겁나 안좋다. 일단... 그냥 야. 이거 뭐냐. 이 선인장 둘러가지고 잡아두면 어, 막도 되는거 아니야? 야 됐다. 와규동 거의 다 왔다. 나이제 태균동, 태균동 어? 벗어나기 1부 직전이거든 내가 지금. 샤이비가 사망... 사마... 아 이거 선인장. 응? 응. 너았어 우리 우리 그거. 아 그렇게 멀리 안 왔구나. 응. 어. 언제들고어 여기, 여기. 어, 덕구랑 당근이 그냥 직진으로 계속 가는. 응. 분홍색 따라서 오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 아치동이 나올 겁니다. 아고기 여섯 개 구해놨어. 야, 이제 나스. 이제 환경이 좀 괜찮아, 아치동. 토끼 봐라. 토끼 다 죽여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물만 건너면 아치동이다. 아, 아 나. 아, 나못 뛰겠어. 토끼는 야, 조금, 보이는데 다 잡으러 갈수없어잠만잠이 녀석. 아니 나, 나못못 못 뛰니까 좀 내가 좀해러친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뛰어. 조금만 더 남았어. 와, 이 사마... 사마... 어, 아, 이 삼아. 아, 드립 벗어났다. 아, 저저오고이랑 하나 받아 가지고. 배급 배급이 제대로 안 됐다 뭐다나 여기. 내가 내가 가져왔는데 하나 받았어. 야, 나는 돼지고기 두 개밖에 없었다. 하나 먹었다. 심지어. <웃음> 아, 누구, 그럼 누구 보급병 할 사람. 내가 보급 어? 야 그러면 다 어, 먹을 걸 나눠주는 민규가 보급병을 하는 거다. 야, 예. 배식을 하는 거다 네가. 자, 어, 돼지다. 뭐... 일단, 일단 지금 보이는 야생 뭐 다섯 초. 응, 어, 다섯 초 음. 어, 있는 거. 야, 일단 그래. 어디서 베이스 캠프 할지 정해줘 어, 일단 여기서 좀. 장철, 정찰, 장찰도 정... 있어야 돼. 장찰도 여기 협곡이. 야, 야, 협곡 있는데 이 근처하자. 나중 협곡 들어가기. 아, 지 공격 그... 오케이. 여기 문화유산이다. 언더뱅이, 언더뱅이에 하면은 근데 좀 위험하긴 해. 응. 음. 와. 없네. 헌떡할 민성이. 거면. 맨 위에 잡는 거네. 민성이 잘 가, 잘가 당근. 그. 왜중나제 여기 아직 와규동은 아닌데 와규동 쪽으로 갈래 완전. 여기 어차피 근데 이거 있어가지고 그 협곡 있어서. 여기도 나쁘지 않지. 음. 여기가 어디냐? 디지트 순환설입니다 아, 아치동입니다. 아치동. 어. 핑크구 다른 구로 우리? 왔다 드디어 하리보다 하리구 <웃음> 하리 위에서 아, 위에 가 베이스 캠프를 어, 위에서 뭐, 아 위에서 하리 잡고 몬스터 다 잡고 있다 고지대가 위치가 좋아 응. 어디 하리보다 하리보어 흙마다 죽여 어 소다 조져 건방진 어, 소다 오케이. 조져 야, 나 지금 먹을 거 되게 많이 들고 있다 오케이, 여기 음. 불도 있고, 생존하기 딱. 오소다, 그수 저긴 어디야? 여기 아치동. 어디 갔냐? 음. 계속 아치동이다. 여기 아치동? 어. 저기는? 저건 주민마을 같은데? 어, 저기 불고운 마을이다. 겁나 무섭다, 저기. <웃음> 뭐야, 나 빼고 다 하고 있었어? 어, <웃음> 진짜 불고운. 아니, 여기 여기에 베이스캠프 딱 씌우면 될것 같긴 해. 아, 여기다 일단. 딱여기 아까부터 그몬그 그 동물들 싹 잡고 있었어. 오케이 와규산이다. 오늘의 베이스캠프는. 오케이. 네. 야 이거 나무는 뭐야? 나무를 이거. 나무캐 나무. 여기, 나무를... 나무. 아, 여기 캠핑 모드 같은 거 없나? 야고기 혹시 나한테 다줄수 있어? 어. 음, 좀 캠핑 모드 같은 거, 좀... 거 없어? 어 아무튼 식을 하겠습니다. <웃음> 비, 믿음이 안 가긴 하는데. <웃음> 야, 조리는 오늘 뭘로 할래? 오늘 점 오늘 점심은 뭐로 아, 먹어 <목소리> 주네. 오늘 점심은 어, 한우더.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 역할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 맞다. 이것도 정하자. 우리, 우리 공금횡령하면 어떤 벌칙이 기다리고 있는지. 시에 한판 가실. 덕구시에 금지. 덕구시에 금지. 덕구네 시에 금지. 금지. 우리는 시에 한 판. 야, 잠깐만. 요새 덕구시에 잘안 한다 이거. 시. 야아덕구 씨의 <웃음> 발언 금지 오케이 씨의 발언 금지 좋다 여기 여기에 명사부터 해야겠다 일단 응. 그공급행령하면 그날 하루 씨의 발언 금지 야 일단 시... 여기 대충 막사 하나 지어주면 안 되냐 짓고 있을까 저도 정해 어디 보자 야짐야 베이스 캠프 누가 지을래 베이스 짐 누가 지어 보병이지 <웃음> 어야죠 예 네? <웃음> 어야 구병 야 구병 사는 야가 네가 당파 <웃음> 뭐라고 에이 뭐지 야, 일단 구를 하나 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야 이렇게 있구나 아 에이 탭이구나 아. 오케이 탭탭탭 <웃음> 네가 먹는다 <복>. 예, 아, <웃음> 네가 지어야 된다 오케이 오늘 할당된 고기는 돼지고기가 1 6단 일단, 일단 박사부터 지어야 돼 야야 야. 돼지고기 분명 18개 있었는데 2개가 없어졌다 고기, 소고기 3개랑 돼지고기 2개가 없어졌다 나는 화로 건들지 않았어 야 당근이 응, 범인인 것 같은데 당근은 응, 아, 다, 아, 다안 했다면서 어. 발 발뺌, 뺀고? 야, 야! 버그 났다 왜? 네. 어 나무... 나무를 8개를 빠괴가지고 30몇 개의 나무 판뛰기를 나무 만들어서 네. 그거를 그거를 짝대기로 변환했더만, 짝대기가 3개로 줄었다. 뭐지? 64만큼이. 버그 났다. 6만큼이 저기서 아, 그것 좀, 캐... 모래, 모래 좀 많이 캐갖고 와줘 응. 니 인벤토리 봐봐봐. 64가 있을 거야. 여보세요? 없는데? 없다고? 어. 음, 짝대기 3개는 원래 있던 거거든, 이거? 그니까 러니 64개를 어디 둔 거야, 이거? 잘차 떨어졌나? 어디갔지? 어디 날라갔어야 일단 이 어, 작은 성격 성전의... 개를 음. 단으로 쪼개가지고 막대기를 만들면 64개가 된단 말이야 한 세트가 돼가지고 세개랑안 합쳐져 야 막대기 떼감으로 쓰자 실수로 그럼 뭐 어디로 가는데? 도대체 이거 그... 땅을 꺼졌냐? 지공으로 갔다 내가 그런지 예. 그 땅을 좀퍽고이제 베이스 캠프 어느 정도 짓고 있을게? 야 흙으로 음, 하자 근데... 나무로 하자 제발 근데 이거 모렌 왜 필요함? 선인장 선인장 야 일단 완전 여기서 할거 아니니까 흙으로 대충 그러니까, 야 바닥 재질은 그냥 흙으로 든다? 아? 야 그냥 흙으로 응. 대충 해라 그냥 벽도 벽, 어째, 벽은 벽나무 여기서 계속 살건 아니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1차 메이스라서 어 1차 메이스 어, 와우 흙집 흙면안 돼? 음. 나무 베이스 캠프라고자와규동이 <웃음> 보급창이 하나 생겼습니다 살려줘야 죠스 <웃음> 시클레톤 어그로 끌고 하고 있거든 오케이 사워서 장사해라 뭐 어, 그거, 그거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건데. 어, 어그로를 왜 끄는데 이 타이밍? 당근, 당근 이, 때문에 지금이랑 네, 지잖아. 지금... 파우스 이기는 뭐야? 파피루스한테 지는 당근. 아유 지 지면서 그참 어그로 끝나고 말 많이 하네. 야 일단 쇠고기가 지금 1 9개 있고 네, 뭐 표시해놨고 돼지고기가 1 6개 있거든. 어. 그러니까 우리 돼지고기랑 쇠고기를두 개씩 배급하는 거 어떨까? 오케이 자 배... 현재 장부를 수확 중입니다 실패 야 이거는 배급은 이렇게 하자 뭐지? <웃음> 내가 철저하게 숫자를 감독할게 한 명씩 탕자에서 꺼내가는 거다 뼈 사냥을 해볼까? 어딨지? 어 뼈를 좀 갖고 와야 돼 근데 안 보여 지금 민성이랑 미성... 아, 아래쪽에 다다 아래쪽에 아래쪽에 민성이랑 콧구랑 내려가서고 저거 뼈좀 맞고 아주. 뼈 생각보다, 지암 야, 지양. 나오... 그러면, 야, 이거 임시 거차 안에 굴을 좀 봐도 될까? 나는 여유되면 흙 해가지고, 이 외벽, 층까지만 좀 봐야겠다. 야, 이거 상자 어떻게 만들더라? 아, 응? 상자? 그 가운데 비우고, 여덟 개. 아, 맞다. 오케이. 몇 개, 몇 개라고? 밥. 밥, 쇠고기 열아홉 개, 돼지고기 열여섯 개. 익힌걸로 나 죽여먹는다? 옆에 합칠까? 아왜 뼈가 안보여? 좀비는 보이네 계속. 좀비 거기 뼈뼈 겁나 많아 장거리 애들 장거리 점프 못하게 이런거 장마가지고 여기를 약간 두칸 간격으로 거리 이거 이거 땅파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정말 효율적입니다 휴먼 어? 겁니다 나에게 싫다오 야 이거 그건데? 네. 뭐야? 닦게. 어 왔어 친구들. 오실 하나. 혹시 싸워서 이겨줄 수 있냐? 어드레펄트 정도는 이긴다. 이게 유기두가 나무를 낭비했는데. 드래펄트는 드랩펄트, 드래펄트는 이제 스피드가 빠른데 몸이 약해가지고 망치. 일단 보고. 식사를 합시다 야 일단 꺼내 먹어. 뭐야? 동미새끼. 자 동미새끼한테 덥. 드래펄트. 아야. 야나 그냥 개시. 돼지고기로 네개 먹을게. 어? 야 여기 석탄 인데 석탄? 확탄? 석탄 없냐? 얘가 데미지 어, 어, 그렇게 어, 안 뜨니까 스피드가 빠른데 나 그냥 야 아무거나 고기로 네개씩 먹어 네개씩 가져가서 먹어 야니 뒤에 올뻔 했다 네디에 스크레톤 있지 않나? 스크레톤 레드에 음. 스크레톤 좀더 잡아줄래? 센즈 놔둘 센즈 있나? 오케이 잡았고 드램펄린 어디 갔니? 얘 있네 드램펄린 대원이 때린다 드램펄린아 뭐야 빨리 천장 안 만들면 계속 맞아야 한다 우리 <웃음> 누가, 누가 좀 잡아줘 아이고. 아! 아 세대 때렸는데 안 죽어 폴리션 아 생명력이 20일걸? 그렇고네대 때려야돼 생각보다 단단한데? 어 간호아 가싹 그 잡았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동굴로 잡, 지은 저, 거 저, 그랬다 지쩝쩝에이 개시키 쟤넬에 쟤간 다음에 바로 바로 동굴로 뛰자 오케이 찍는 그다 그래프를 잡았나? 못 잡았어. 잡았네. 하나 남았어. 일로 끌어. 일로 끌어. 끌거면. 내려와. 내려와. 딱돼 선인장 근처로 올려태. 내려와. 딱돼 아야. 굿잡아 내가 선인장이 들이박았어. 해야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왜 이렇게 자체 하드코어 하고 있어? 나내나내 <웃음> <웃음> <웃음> 난난내 칼질 시려고 어야 밑에 밑에 뼈세 개에다가 거미줄 하나 있다. 가시는 출어갑니다 가자. 레이드다. 가자. 딱 공격 대오 씨, 네 마리다. 홀리. 아, 다섯 마리다. 미쳤어. 거기 겁나 많음. 애들 네, 네. 일단 하나 처리했는데. 거미, 동거이 뒤에 거미가 간다. 일단 내가 빨리 나무배에서 몽탄을 좀 만들게 야, 야 이거 밑, 밑에 어 소리냐? 원래 동굴 가면 뭐 이상한 소리남? 어, 어. 곰으로 어. 동굴 가면 뭐 박쥐 소리도 나오고 뭐, 소리 많이 난다그 이상한 야, 엄청, 막 이상한 엄청 이상한 어, 소리 하나 난다 그그 그 겁나 웅장한 소리난다 <웃음> 가슴이 커졌지? 오우.. <웃음> 쉣 오우.. 굴렀다 아덕분는 C금지 말고 롤금 지하 C 오씨오야 어, 지라야? 덕구 파이크 금지 1회 폭딜로 날아왔다 덕구 파이크 는진 금지 왜? 어우 횡령하지 아 횡령만. 파이크를 거. 금지하면 저도 할게 없습니다 아, <웃음> 파이크를 낙 금지 어 뭐야 또 있다 오 깜짝이야 거져 니동의하지 거져 나 아까 먹을 게 없어갖고 줘봤다 거져 일단 나 석탄 찾았거든 꺼져 됐어 어 석탄 찾았나 어어어 어, 어. 야 여기 미쳤어 아이처로 못 받아 야 석탄 좀 나한테 빨리 줄수 있나? 나 가, 가, 나 올라갈게. 이거 이거 다 켜고 석탄 너무 많다. 아 이거 야, 올라가야 하는데 길어 떻게 하냐? 나나 나 밑에 있거든. 집, 집 밑에? 아, 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있냐? 이제. 어, 나한나 어차피 저저 이렇게 저렇게 때문에 아까 야... <목소리> 대원이 이이 동네 요기 말고 협곡 맞으니까 다 알려줄게 나중에 내가. 초안에 어딨냐? 나 지금 우리 임시 거처. 집 집으로 들어올래? 오케이 y Okay. 지만해 지만해. Okay. Okay. Okay. Okay. o 있다 y o k 가져가라 a y 가 k a y Okay. Okay. Okay. Okay. o k 나 y o k 만 y o 가져가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왜 제발 막 끊기냐? 어 몰라 계속. 아 그냥 계속 뚝뚝 끊겨가지고 내가 끊고 아 근데 끊고 싶어안다아그러니까나막 출장 속창 가져가 아또또또또으아아아 제발 좀 <웃음> 아이 제발 좀 아, 지금 긴급하다 야 이거 아아 고 바이 무건수행을 하지 말고 야 우리 저기 당근 없는데 가서 조용히 얘기해 오케이 여기서 자 귓속말로 아아 어. 마크랑 살짝 관련 없는 얘기인데, 웹캠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바거든. 아무 때나 니, 니가 하고 싶은데 정하는 게 낫지 않, 그래도. 음 오케이. 그냥 뭐, 비슷, 뭐, 싼거 사도 되겠지? 응. 마크방. 홈축 아, 강의할 때부터 써야 돼가지고. 아, 헤드셋? 아, 웹캠, 웹캠, 웹캠. 아, 웹캠은. 근데 요새 웹캠 대란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믿을 아니. 수 있는 막 LG꺼 그런 거 사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웹캠... 조금 비싸지만, 그런데 추천하거든. 그 분사 아침이야. 우리 우리 이동할 때 됐지 않았냐? 이동하고 어, 이제 이동, 막 짓고 이동 있다 이거 말고 우리 저기 쪽 개발하면서 <웃음> 경만 치면 했던 거라서 필요 없어. 이거 상자 아이템 다챙겨. 아니 일단 저기 구, 협곡을 탐사할까. 아니 근데 미워하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거 있어야. 한다. 한동안 여기 있을까 그러면? 평가보다 뭐, 뭐,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 이전까지는 안 돼. 이동 이동할까임? 일단 아니, 우리 석탄이랑 철을 조금 보급해야 될것 같은데 피시마을 아, 좀 털고 있을게 저기 농작물 개많다 아 농작물 벽구리도 덮고리, 여기 내려 올래? 어. 농작물 아, 아 아니면 대원이 그냥 붉은 마을로 요사 갈래? 괜찮네 아, 뒤쪽으로 갈까 이동을? 어 붉은 마을로 가자 스켈레톤한테서 활 하나 뜯었다 <웃음> 붉은 마을 <웃음> 가는 방법 은르겠지만 네, 핑크색 노선 따라가면 돼어 붉은 마을로 이사하자 음. 까 진짜 불곰있다 저기 아또먹을 거. 뭐 보급이 보급이 이거 들어 이거 충환이 이게, 이게 어? 짝대기 64개 드디어 주웠다 골기 여기 있습다 이거 다 뜯어 다 뜯어 몰라 내 먹을거 그냥 내가 작업자 좀 갈래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 뜯어 혹시 혹시 템무자란거 있으면 말해줘 야, 이거 좀 먹어줄 사람 그쵸. 응? 누가 자원을 낭비했다 저기다 뭐. 야 혹시 실 들고 있는 사람 실 하나밖에 없네어 없어 나두개 아 나도 어, 두개 그걸로 나중에 그거 1... 만들자 낚싯대나 만들자 붉은 마을로 갑시다 잠만 잠깐만 뭐. 아, 그 밑에, 협공 밑에 MC마을에서 농작물 싹 터는 중 붉은 마을은 그냥 5호선 따라서 오면 되니까 길이를 찍아나 헤드셋도 하나 비싼 거로 사야겠다 헤드셋 18,000원대 짜리 사라 나는 이거 3만원짜리 19,000원에 샀거든 할인해서 어, 이게 사서 쓰니까 말이 끊긴다 야 이거 농작물을 안 밟기 조심하자 진짜 오케이 야그 대원이 니네 마음에 드는 집으로 가지자 우리 음 지금 일단 털고 털고 가운데서 모이자 음. 어 여기 아집 여기서... 번호가 있을 거야 아 뭐. 어 이거 틀어도 되네? 응 비료통이야 이거? 응 어디서 모이냐면 붉은 마을 역 쪽에서 모일래? 어지간해진 잘 모이겠지 어 붉은 마을 여기서 모입시다 난 지하철 만들어두긴 잘했네 야생할 때 아니면 제일 큰 집에서 모일까? 야생할 때 이정표가 내준다 응. 일단 어디서 보일래? 아, 붉은마을역. 야. 응? 나말 진짜 되게 많이 끼고 있었구나. 응. 대원이 이쪽 와 보실? 어, 네, 네 뒤쪽으로 와 봐. 어, 어. 이쪽 와 봐. 우리 베이스 캠프를 하나 정하자. 저집어때이집어때 뭔데? 아, 여기랑 어딘데? 저... 이 집. 그 이거? 어. 이거 때. 여기다 네. 상자를 놔둘게 내가 여기로 모여 야내말 제대로 들리냐? 어 이제 잘 들려 지금은 방금, 들렸다 방금 왠지 몰라도 조금씩 끊겨가지고 아니 나 내가 스스로 내거 확인하는데 너무 끊겼다 야 누구 사냥할 사람 뭐냐? 못 잡아줄 사람 한명 구할게 사냥하려면은 있어야지 잡지 아 계속 잡고 있긴 해 철, 철이 있어 여기 철을 가져가서 곡... 서울랑 내가 뭐. 지금 보면 뭐 왓센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왓센즈 어, 그그 많이 잡아야 되거든 지금? 어 왓센즈 아니면 또 비료를 비로, 쓰려면 켈프를 많이 해야 돼 켈프, 나, 켈프도 괜찮지 아니 아니 먹을 거 있어 어 저기 안에 있어 이집 안에 있다 비료통에다 켈프 양산해가지고 집어넣어도 된다 생각해보면 배고파. 응? 어?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저 끝집이야. 이 집이다. 이 집. 아... 여태 사냥하고 <웃음> 하나도 못 먹었어. 응, 음, 몇개 들고 다녀라 따로 손에다가. 어, 몇개 들고 다닐 날치면 은 세금행령한다. 세금행령. 먹고 있는. 모란이 건왜 있는데? 모란 해초는 아. 알겠는데 모란이 왜 있어? 토끼고기 3개 먹고 씨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많네 어... 오케이 밀좀 넣고 야 우리 저 제작대 있냐? 아 나한테 있네 확인. 제작대 같이 설치해 너만아 뭐야? 좀... 뭐야? 처대 만들거임? 제작대... 아니아니 아니. 했는데 그냥 매일 으로 도구가 필요해야 이거 모란 내가 빠져서 염료로 좀 만들어도 되냐? 아 모란.. 모란 그 염료로 쓰는 거였나? 어아 그냥 빠져서 임시 거처 표시해 둘려고 자 음. 이제 살살 동굴 파고 내려갈 때안 됐나? 동굴을 어디다 만들자 야이 침대 뜯었다 누가 침대 아니다 여기 아 이거 침대 뜯어서 밖에다 뺐는데 짐을 아 그건 내가 뜯었어 오케이 아 그럼 침대, 뭐야, 침대 플레이 가자고야 막은 어디 쓰는 거야? 어? 팬턴 막은 어디 쓰는 거야? 나도 나중에 도나 재료로 쓸걸? 아, 일단은 간 집어넣어 레시피부가 한번 봐봐 어 말이.. 말이 잘리더라 확인하니까 지금도 봐야되지 음. 지금은 들려 야 누구 씨앗 있는 사람? 농... 씨앗? 야, 저저 안에 다 있다 어, 씨앗은 여기 다 있다 네, 여기 들어와있어 있단...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창고 좋아할게. 안에 다 있다 씨앗 씨앗 중심으로 갈게 음. 어 뭐지 중간에 뚝뚝 끊긴다 애들 입김면 헤드셋 끊김. 한 2만원짜리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3만원짜리 19,000원에 사가지고 내꺼 내 이거.. 음. 내꺼 이거 얼마 지헬단 거미줄 살꺼면 거미... 게이밍으로 사라 헤드셋도 내가 나중에 모델 거미줄? 낚싯대 만들자 응. 거미줄, 응. 어. 거미줄. 두개 있으면 네. 낚싯대 하나 나오지 않나 일단 네, 내꺼는 어. 이거 3만원 3만 0천원 3만 거미줄 3만 더 있... 있는 사람? 3만 나 없어 나 없어 거미줄 야 그냥 여기서 계속 생활할까? 여, 여기서 계속하자 계속 동굴 파일래? 동굴 팔래? 오케이 동굴 쉬. 파자 응. 동굴 가자. 어, 아 그래 아, 여기 물 때문에 좀 귀찮은데? 동굴 어디 파일래? 아 여기 파지 말고 낚싯대가 만들어할만간 폐련된 데를 한번 찾아봐봐 아마 있을거야 여기 아치동 쪽에 아 여기 하나 파자 낚싯대가 나 철이, 철국경 있어가지고 할만하거든? 철고기 아꼈어 일단 돌, 돌로 파고 내려가자 오케이 자 네, 작업... 아 만... 따로 만들어 야겠다 하나 그 와중에 저 오징어 무엇 무거... 죽여버리고 싶다 오징어 어? 음. 오 연어 세마리 반갑다 얘들아 죽여라 그로로단한 마리 네 옆쪽을... 옆 그... 쪽을 파줄 수 있나? 옆쪽으로 내려가 야 거기서... 딱떼둘 따떼 낙대, 해초 사이 숨는다고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내가 토치는 받아줄 테니까. 아, 토치는 아예. 토치 와, 잡아긴 잡긴 잡았는데, 와, 숨 막혀 죽을 뻔 했네, 골리쉐. 내가, 총알이 저, 그거 하나만 줄수있나 뭐? 나, 박대기, 박대기, 박대기. 막대기. 어, 나안 들고 왔다. 아, 그래? 니 줄까, 박대기? 민규 아, 줄 있나? 검무좀 어. 제일 좋았냐, 혹시. 일단 그, 그쪽으로 김이다. 팔게? 내려갈게. 아, 네, 나 급식 받아올거 그랬다 이제 이걸로 또 낚싯대를 만들니 아, 당근 거야. 우리 몇개좀더 챙겨서 올까? 뭐래? 보급품 아, 나나난 난 충분해 양털 넣어두고? 어, 나, 나 챙겨서 올게 오케이 야, 나랑 당근 탄광 갈게 그냥 오케이 음. 그럼 윤규랑 석탄. 석탄 석탄이? 저구랑 그거 하고 나 그냥 여기서 낚시도 하고 있을게 낚시한 채원... 대통령님, 저거 그치... 날먹 아닙니까? 하지, 판단. 예. 네? 음, 나 하고 민규 뭐 하라고? 야, 안 되겠다, 저거 타내하하 혼자서 제일 편한 거 한다. 여거거활동을지기다 여거 저거 타네기다, 저거. <웃음> 저걸, 저걸 타내기다 지금, 지금 이렇게 아, 아, 아. 물이 많이 끌고 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야, 수박 이거 30개만 좀 돼. 들고 왔게나 음, 당 같이. 일단 고기, 뭐. 고기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야, 크리퍼다, 저기. 왜 이럴까요? 지금 지 괜찮은 거 같은데? 지코가 개판이야. 근데 통한이 한칸뒤어서 너무 너무 가까우셔야 는거 아닌가요? 우리 이거 파는 거? 너무 가까운데? 아, 원래 그렇게 파야 된다. 원래 그렇게 파는 거다. 아, 이제 좀, 이제 좀 돌아왔다. 어, 음. 그 약간 붙여서 파는 이유가 있다 내가. 나는 어 생각도... 아, 이거 이제 이펙트가 달라졌고 두명세명서할때 낚시 내려는데아 이거 내려가는 건 같이 하고 자연도 물로부터 탐사 각자 하는 거지 음. 나는 사냥하고 다르다. 사냥하러 다닐지 야거이 나왔다 붕미를 찍고 찍고 있다 어, 일단 배어 배우... 낚시 오 쉽다 어이펙트가 예전에 하고는 엄청 다르네 많이 쉬워 예전에 예전에 낚시줄 겁나 약간 내려간다 이거 그러니까 티가 나는데 그 왜그 1.1.7이나 8때도그 내려가는 모션 이 있었다 이거. 음. 아 내려가는 거란다. 그 거품 따다닥 오는 거. 음. 있긴 했다 이거. 근데 내려갈 때 잠깐 생기는 것뿐이지. <웃음> 아아네 얼마나 옛날 버전에서 낚시를 한 거야? 나 나는 보통 어? 옛날. 옛날에도 1.5점이. <웃음> 와 1.5점 1.5점이네 어... 선 넘었는데. 나도 1.5점인데. 얼마 10점 얼마나 10점 얼마나 낚시를 안 해봤던 거냐 마지막 에 1.5점 점1은 나는 애초에 네. 마크를 그때 이후로 안 했으니까. 누구 안산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제 버린다. 음, 화강암 좋아하는 사람? 없제 버린다. 좋아요. 대리석 좋아하는 사람? 저요. 저요. 지금 음식 음식 위치 배치하고 있다. 우리 집 바닥 대리석이면 좋겠다. 안 된다, 그 미끄러 자빠진다. 충원, 나 13까지 내려갈 거 임마. 13? 어, 난 10. 그리고 찍찍이 신발 신고를 다니는 거지. 나는 아, 개인적으로, 미끄러워지. 뭐지? 10 좋아한다. 나, 나, 나 나오라는 센즈는 안 나오고. 왜냐면 13은 좀 너무 오죽하고, 12,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센즈는 안 나오고, 뭐. 센즈안 나오고, 당만 나거든 나는 12 갈게. 난내집 12층이니까. 안돼 뭐라고? 이런 당를가요아야 근데 10 캐는 게 좋을 거야 12, 11에서 14에서 진짜 많이 나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다며 에금만 어. 들었다 11, 12 제일 그... 많이 나와 13도 나온 원래 스폰 최저 높이가 16이라서 14까지는 파고 가야 된단 말이야 나는 야 계속 사냥하고 있을게 어, 위, 어, 야. 가보도 없이 사냥하는 것도 위에. 꽤나 일이거든. 어떡할래? 35인데. 가죽 때까지는 한정좀 내려가게. 어, 내려가자. 자, 너 뭐. 내가 이거 그럼 지금 여기 아, 나오는 네. 몬스터 위에. 규모는 아, 여기 갈수 있는 길 하나 만들어 두죠이서 생각보다 많이 안내는데 여기 있다. 아, 그래? 여기 이거 훅훅 하면 되겠는데. 캘리톤이좀 나야되는데 전혀 안나온다 자연 동굴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으니까 켈프 어떻게 쓰는거야? 켈리프는 캘리프... 말려버려가지고 켈리프를 아, 쓸수 있어 아 <웃음> 그거 태비통 있잖아 그거 농사밭 쪽에 잘 보면 통 하나 있거든 나무통 태비통 음. 채우... 그거 조합 가능하지 않나? 어 거기다 켈리프를 캘리... 계속 쌓으면 켈리프가 꽉 차면 음. 그거를 뼈가루로 바꿀 수 있어 음. 그래서 캘프는 그거 쓸때 진짜 양산하는 게효아 그리고 캘프 어. 말려가지고 블럭 만들면 그게 먹을 수도 쓰기도 있어 좀. 음... 야 캘프를 먹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야 어 비효율적이야 이거는 <웃음> 진짜 비효율적이야 차라리 난 고기 반찬을 먹겠어 어? 아 깨졌네 여기 찾고 저거 가지 말자 아, 내가 봤을 때야나건초더미 그래, 먹... 17개 찾았다 오케이. 먹을 거 한, 먹을 거한 가득 있어. 잠깐만, 그럼 17개면 51개네, 빵이. 아니다, 17, 9를 해야지. 어, 17, 9. 153. 곱파, 나누기 3. 51. 빵이 51개. 어, 아, 빵 51개. 야, 빵 51개. <웃음> 게임 끝났다. 벌써 게임 끝났다. <웃음> 야, 벌써부터 음식물 양산되고 난리 났네. 일단, 일단 14까지 나, 나의 터로만 줄수 있게 되었다 14가 지금? 여기가 13? 어, 시, 13, 응 음. 오케이 12 봐봐 용암소리 난다 이거 원래 11이 안전하긴 한데 난 10으로 할게니리0 네, 네, 10 갈거임? 어난10 할래 난1 네, 0 갈래 근데 10이 잘 나오긴 잘 나와 10이나 10이나 음... 몬스터가 뭐 나올 생각을 안하냐 여기가 그냥 어떻게, 말, 두, 두, 두, 어떻게 두 갈도록 할까? 한갈래? 어, 그냥? 아, 니네 가고 싶은 대로 한쪽으로 쭉 깔아, 그냥. 그 직선도. 건초덤이, 건초더미, 건초덤이나 좀더캐고 있을 때. 또 있는 것 같아, 난. 건너 해보자. 볼게. 왕도, 왕도 좋으니까, 뭐. 어차 빵, 빵구하려고 그, 준비 잡는 거니까, 아니, 스켈레톤 잡는 거니까. 일단 난 철부터 고 왔고, 다이아 발견하면 말할게. 수박 발견. 오, 뭐야. 오. 수박 다 자라는 거네 개나 있어. 거기 뭐 있음? 왜, 왜 그거 있냐? 아, 오시리어. 요, 요 용암 있었던 흔적이다. 야 수선... 수선이 어떻게 해야 s 거야? 인 n Susan s u s 야 수선 u s a 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 u 는 a n Susan s u s 중아이 바로 옆에 용암일걸 여기 이쪽에? 어 용암쪽 궁금하면 뒤져봐도 된다 어떻게 할까? 뒤지다가 뭐, 으아데 <웃음> 아직 돌검가고는 엔더맨한테 안되니까 엔더맨 말고 철 많이 가져갈게 일단 어야나철좀줄수 있냐? 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공하실? 바피아바피아 거기 바피아 용암 거기 용암 음. 아 이거 우리 양동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철... 저... 그것 좀만들어줘 오케이! 바피루스다! 오케이, 저기 작업대 갖고 올게 어. 아, 작업대 그냥 거기로 냅두자 거기서 하자, 여기서 난대연이하고 같이 낚시질하고 있어 바로 일단 먼저 만들겠다, 화로 네. 먼저 <웃음> 내가 만들까, 바로 아, 만들었다 오케이. 근데 낚시로 잡는 건 거의 다 대구인가 보네 바피루스야, 수중전은 너보다 아, 내가 더강여기가 대구가 많아서 그런 거다 그 바닷가 음. 쪽 가면 다른 것도막 있어 종환이 바로 비... 거기 서치하면내 길이 막히는데? <웃음> 다시 파고 가면 되게 위에 살짝 어, 연어 잡혔다 어. 갔았다 여기 갔... 쓰레기통 오, 여기 차이 아, 많다, 나이스 오케이, 뭐야? 저위들다 어디로 가 사라졌어? 어, 에이, 그거, 그거 내가 넣어서 할까? 구워놨다 건조다이 49개 어. 오우, 쉣나 일단 6개만 좀 줄래? 어. 아, 여기, 여기 어떡하지? 거기 시야, 거기... 시야 두세트반 가져올까? 어우 오우. 일단 야 여기 밑, 밑에 용암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네. 센지 시켓 어떻게 해 블록으로 막든지 막아 어차피 옵시디언 구할 때 문제 되는 건 아니여가지고 솔직히 어 뭐야 그릇 거쳐서는 주웠어. 거쳐서는. 주웠어 뭐냐 이게 여기 조심해라 야 그릇 주웠다 뭐냐 이거 <웃음> 써라 써라 오 뭐야 오, 그릇 주웠어 야야 야, 여기 용암 있는데 야물좀 들고 그릇. 해야 될것 같아 그릇 야 그릇 그릇 들고 아잉 그릇 제발 아 m 그릇 o d 아 m 그릇오 d 예스 Yes, shit. Yes, s Yes, s h 기 t Yes, s h 어어아 m good. I'm good. I'm good. I'm 여 o o d I'm good. I'm good. i 지고 o o 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 o o 난뭐지 내비게이션에서 광부로강등됐는 데, 직업이 야, <웃음> 강등 어때? 난, 야, 야, 나는, 나는 계속 계 나,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이속 계속 계속 계속 저거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 아 낚시 잘된다. 기분좋다 아니 뭐지? 들이 모니터들 개백정의 힘을 보여주지 다 덤벼 프랭을 3개 더면 되겠지 야! 그리퍼 덤벼 이 개백정 개백정 맞거다 한턴 치고 빠지고 한턴 치고 빠지고 야 좀비 과감하게 들이대고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웃음> 진짜 낚시로 음식 버는 거 진짜 쉽다 어, 오케이. 망남이가 진짜. 최종 진하미현병이 된다 나 마크에서 뮤탈리스 가고 있어 미 밀규 요 뭐지? 레벨 44 되면 헌병으로 진화시켜줄게 아 오케이 그리고 레벨 50 되면 FBI로 지지시켜줄게 지지 <웃음> 나런머이 나 가는 거 같은데 FBI로 문 부수는 게 합법이다 중앙아님도 여기 오냐? 오픈 없이 한쪽 어, 예, 왔냐? 아. 어? 용암 쪽 왔냐 용암? 아물 들고 왔다. 물 들고 왔나? 이거 물이 필요하다 물고. 자유통에 시작 방법. 일로 자유로 오셈. 여기까지 와야 된다. 멀다. 요, 율, 용암 많이 크다 그거. 여기 한번 요기 한번 탐 탐색을 탐색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나. 용암 많이 큰데 그거? 아 괜찮아 괜찮아. 나 광질은 겁나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 광부잖아. 보너비. <웃음> t 비통에꽃 넣어도 되려나? 일단은 그방에는다이안 보인다. 금밖에 안 보인다. 뭐지, 나 레벨 80 때문에 실리콘밸리 지지시켜줘. 오케이. 어, 야, 금 계속 켜주고. 누구 금 좋아하는 어, 거의, 사람? 거의 금밖에 안보여다 금, 금 좋아합니다, 저. 오케이. 금은 못 가지만 가고 싶은 소망을. 뭐야, 통칼 덕후... 아니, 낮에 엔더맨한테 왜 내드세요? 제드로다 <웃음> <웃음> 아, 죽고 왔다. 총알에 금, 금, 금 캘까 말까? 금 캐라. 금도 쓸 때가 많거든, 어. 우리 장비가 어. 약해서 엔더맨한테 깝치면 안 돼. 저, 어, 야, 시앗도 여기 하셨거든? 넣을 수 있다. 캐비팅 들어가다 아, 몰랐나? 시앗 그, 어. 내가 많이, 내가 많이 켰던거 가져와가지고 여기 쫘라락 가라다. 아, 여기 게 막아줘. 오케이. 일단 실험 삼아 해. 한 세트 반 정도 해볼게. 우리 옵시디언 또 혹시 다이아 발견하면 옵시디언까지 다 캐서 올게. 옵시디언도 뭐 있으면 좋겠다. 어, 아, 여기 가니까. 수박 다 익어 간다, 거의. 야, 골드. 요, 요거 캐면 골드사. 뭐라고? 응?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였나? 아, 골드사 그렇게 쉽게 가는 거였다, 부럽다. 음, 골, 골드사는. 나 우리 형이 그래? 가는 어, 가나? 다골드 뭐, 근... 너, 너, 네, 가나? 너 몇, 가나? 니, 니, 한 700판에서 골드, 골드 하지 않았냐 그니까 판수로 간다고, 판수로. <웃음> 판수로 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나 니, 이번 시즌에 롤 그렇게 많이 했을 줄 생각도 못 했다. 야야 이거 당근이 물 퍼갈래 여기서. 나 양동이. 만들어라. 나 그거 만들어야 돼. 저기 뒤에 철로 가서 만들어. 어. 양동이 난 그... 있어. 일단 씨앗 계속 심고 남는 건가 그... 철철 세게 돼. 어. 철세기 그릇 모양. 아아. 뭔지 아. 난다 음, 사탕무 사탕무도 결국 빨리 워져서아 그거 <웃음> 그거 마약이다. 안 된다. 그거 불법이다. 예. 사탕무 불법. 그거 먹으면 야... 정신 와... 이상해진다. 야어르카도 씨아, 르시아 탄설 써 가지고 뼈스 가루 새얻었는데 어? 야, 미시. 밀시... 야, 르시아 왜 이렇게 창렬해? 씨아 말고 씨. 총알이 종고어떡할까임 아? 아? 팔까임? 욕을 아. 좀해 줘라. 그렇게 씨아 나쁜 녀석이고. 아니, 중환이, 총알이가 쌍욕을 한. 쌍욕이 했다 방. 아이러니 씨. 에이 씨. <웃음> 에이 씨. 예스취해 yes, 예스 <웃음> <씨. Yes>, <웃음> 민규 지금 찐텐으로 화났어 야욕욕 대신 쓰는 말이다 c 가아 <웃음> 이런 발로 같은 이런 C에 발로 <웃음> 아 애초안이 C에 그만하자 분위기 곱창나다 너무 화남 그 화나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어렵다. 려어안 된다 와, 진짜 이 효율 왜 이렇게 창렬하냐 이거. 그래. 씨엘을 하니까 효율이 창렬이 되는 거라고. 도꾸님 욕한번씨 너... 지원하기 바가지에라 씨에 발로라고. <웃음> <웃음> 이런 씨에발로 신사제 같은. <웃음> <웃음> 온돈 온톤트나 해라. 욕 엄청 아니, 음... 아니 저기 야생 맞아. 요거 <웃음> <웃음> 엄청 무기한. 아니, 아니, 구성원들끼리 팀킬 조지이아닌데요 아 이런 발로 같은. 어우 씨의 발로. 발로 나. 어뭐뭐 먹었냐 너. 야 체력 단단. 어어 어. 어, 어아 오. 야, 내가 봤지 위에서 지금 체력으로 살았어. 와. 위에만 차이, 차이 몇, 차이 몇가 정도 필요함? 많이. 좀 많이 체력 많이 돼. 이는대로 다 캐도. 일단. 내가. 갑옷 만드는 데가 수불 네개든다 그 백정 백정이자 어. 그철 위에 거라도 좀 입고 싶거든. 야 다이아스 김 대원만이. 야 시아스 두 세트 반 정도 썼는데 어, 아. 총 아홉 개 얻었어. 야괜찮은데용암 필요하냐? 어어퍼고 싶으면 파도 된다. 근데 용암 자체가 효율 효율은 좋기 때문에 연료로 쓰. 그거 용암 화로에 넣으면은 무한이다. 어 어떡할까 일단 펀다 그러면? 어. 어 폐.. 폐도 좋지. 퍼라. 아 철구하려네? 아 괜찮은데. 민규. 괜찮다고. 왜? 자 선물. 잠깐만. 그리로 집으로 갈게 내가. 대원이 음. 다이아 공장 어, 한 번. 어, 어 왔어. 어디 있어? 어야 여기 파피요스 있어. 아오! 어허허 어, 감사합니다 <웃음> 어, 드디어 보급이 떨어졌다 야 금도 해갈게금쓸 때가 있으니까 시계 일단 뭐. 위에 있는 거로 대충 그거 했다? 음. 아 씨앗은 죄다 변환시켰다 뭘로까가루와센주로어 <웃음> <오케이. 웃음> 어. 가죽을 씨앗 다 오, 시켰다 나. 가죽 좀 모아야겠다 여기가 지금 Y가 16? 나는 지금 경고를 와가지고 캐고 어... 있어나 지금 1대1 대전이다 파피루스전 나 센즈전이다 으악 센즈전 야 그거 없나 뭐 연료 없나 연료가 없네 응. 연료 지금 우리가 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야되는데 집을 한번 연료.. 내가 캐러 갈까? 지금, 지금 집한번 응. 가긴, 가긴 가야되는데 나.. 세, 내가 지금 힘이 세가지고 캐러 가도 될것 같긴 아 그러면 당근이랑 본업 바꾸자. 당근 니가 사냥해라. 니가 이제 백정이. 안되겠다. 나 켈프가 캘프, 프 백정, 들어간다. 백정이 여기서는 전문직이야. 어. 컨트롤을 잘해야지 백정을 할수 있어. 야나또 센즈전이다. 야 센즈전. 야, 야, 그니까 적어도 나나 그, 충환이 대원이 이렇게 해야 돼. 야나 죽을 것 같다. 어? 이겼다. 나이스. 어. 켈프 수확을 시작한다. 일단 석탄도 최대한 많이 해줘. 어, 누구 어, 누구 백정하실? 백정 밤에 이렇게 꿀잼이거든. 아, <웃음> 백정이 삐끼 보다더 바쁩니다. 리얼 리얼 백정 바쁘면서 재밌어. 광질이 바쁩니다. 제, 광주리 제일 편하다. 백정되면 다들 다들 다들 꿀보지 마세요. 당근 광질이 편하다고. 니 실제로 아우지가 볼래 야 예. 나는 나는 나름대로 험한 거 하고 있다. 뭐 하는데? 예. 어 해초 해초 수화아아 아, 아, 해녀 해녀하기로하셨구나 해남, 해남 어 해녀는 킹정이지. 아니 남 남자도 해녀할 수 있지. <웃음> 해녀는 킹정이지. 해남. 아예 <웃음> 아 아니, 해녀다. 어딨냐? 나, 남녀는 상관없다 해녀다. 민규 잠깐만요 저 석탄 캐고 있어요. 예. 나고 여기서 석탄 좀 기줄 수 있냐? 여기 어, 네? 당신의 야, 생존력을 어디 올려줄 어디? 수 있는 엄청난 아이템 아아아 어, 아, 그런거 나오 죽어도 되겠지? 근데 음. 너무 죽으면 재미없는데 그래도 아 켈프 참 맛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수확해보겠습니다 나 이용돈 싫어한다 범죄자 지야... 야 이용돈은 그 범죄자 아이가? 어그 인성 거의 빠왔만 거의, 거의 중범죄자지 그 정도는 중범죄자 겁나 심한 어? 말 아니야. 와 중중 범죄자? <웃음> 그 중도 재질이 예, 엄청 큰데 <웃음> 와 재질이 엄청 크다 오야 여기 대원이 찾았다 오, 라피스 야. 대원이 라피스 어. 아라피스야 위에도 대원이 가 있는데? <웃음> 오 잠깐만 야 진짜 대원이 찾아 <웃음> <웃음> 야 대원이 내가 지금 대원이 24개 발견했거든 대원이가 25개 대원이 발견 대원이 발견 대원이 발견 오케이 <웃음> 아니 저 대원이가 8 5명이니까 아방패 오케이 <웃음> 야그 의외하는 소리가 돈비 소리냐? 어어 어, 해초 수학 진짜 아숨 막히는 거 너무 짜증나 착한 스물 두개 하고 음 철광석 다섯 개 어? 야야야 어? 야, 야, 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스킨이랑 돈비랑 같이 타고 있는 나귀 덤비랑아 스파이도 아 그거 몬스터가 따로 있어 조끼 조끼 잡아도 되는 거가? 어 잡아 어 잡았다 수박 스물 세 개? 중연어운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 아, 아기 좀비랑 치크리랑 같이 타있다 약간 그거랑 같은 거다삽 들고 있는 좀비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아아 밀 어디있어 밀? 어 밖에 뭐.. 삐약속에서 밀 데미지 따로 처리되니까 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해초 어? 수확 하나 죽었다 어? 싫어요? <웃음> 가... <웃음> 해초 녀 <수업> 수확 하나 죽었다 해초 수확 하나 죽었다 아니야 아니 장례식으로 가자 야, 빨리 <웃음> 야 이게 저거 장례 치러 주러 가자 <웃음> 3억째다 이 정도면 불쌍 <웃음>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이 정도면 산업재에 쌉인적 아니? <웃음> 야그 <웃음> 그거, 그거 보험 들어 놨나? 어 들어 놨다 해초보험 들어 놨다 야 해초보험 <웃음> 어 죽으면 이제 <웃음> 보험금을 해초로 주는구나 어 <웃음> <웃음> 아니 해초를 변환해가지고 뼈가루를 준다 <웃음> 어가루60한개야 너무 너무 불쌍한데? <웃음> 야 이거 켈프 켈프 왜 이렇게 많아? 와, 그거 그 내가, 농장물. 내가 목숨까지 걸면서 만들어 놓은 거다. 헬프? <웃음> 텔프, 나중에 텔프농장 만들까? 헬프가 은근히 효율이 좋아, 이게. 아, 철. 놈이. 철 만들고 싶은데 철골렘이랑 맞짱 뜰까? 어. <웃음> 철, 철, 철 기다려라. 우리, 우리 간 엄청 많다. <웃음> 아, 철골렘이랑 맞짱 뜰까? 아, 나, 내가 별로 없다, 지금 철이. 나 엄청 많은데, 철. 나, 나철 많긴 해. 지철. <웃음> 앙지철. 앙, 앙지철 <웃음> 아, 나잡곡 나, 나 응. 샵곡 갔는데? 잡곡은 아닌 것 같은데, 샵곡 가는 건 소완사의 협곡에 오신 것 야, 저 대원이도 근데... 그 켈프 농장에 찬밭을 알아버렸다 바, 바, 바, 바, 바. <웃음> <웃음> 하고 있나 설마? <웃음> 바, 바, 바, 바, 바. <웃음> 아, 그 수박이나 핵품은... 좀 캐갈게 총안이 곡은손해곡은 바닥이 낮아봤자 케프 <웃음> 10분도 이상 없어 거의 3분 아, 대원이도 케프질한다 이제 대원이 거기는 행여 양성하는 데였구나 <웃음> 야, 거기 케프바가 행여사관학교 케프 꼬라바가 케프 꼬라바가 케프 꼬라바가 영희 훈장 중에 아, 저기 저기 뭔지 몰라도 되게 재밌어 보여 저꼭 머리 아, 뭔가 우리들끼리 재밌게 그래. 하고 있어 켈프 겁나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계속해야돼? 됐어, 됐어. 계속해야돼.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놀람> <왔던 놀람> 줄 알았다, 난 순간적으로. 아, 켈프 코인 떡상한 소리 다 들린다. <웃음> 네. 켈프가 떡상해버렸어. <웃음> 하지만 푹 까는 건 한순간이었다. <웃음> 몬스터가 좀 안나오나? 어... 사냥단이 뿅센즈 많이 죽여버리면 우리는 할지도 쓰인다 <웃음> <웃음> <웃음> 어... 센즈야 미침 철몇개있어나철 지금... 센즈야 잠깐만 볼게 아, 광석까지 서른, 합쳐가지고 서른... 서 광석까지 야나 저기 떨어져 있는 켈프 좀 죽으러 간다 어, 죽어고이 켈프... 이 켈프 이 캘프, 이 캘프, 저 켈프... 캘프. 어... 차별 나가는구만 맞아 켈프 켈프 와구 그 동이 명물이다 캘프 아, 명물, 어. 명물이 캘프가. 어. 명물이 캘프였다. <웃음> 대온이니 뒤에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둬라. 야 오늘은 그러면 김에 밥 먹자. 김밥이다 오늘은. 나 이거 철곡괭을 써도 될것 같은데 이제 슬슬. 난 쓰고 먹어가지고. 있는데, 야철 쓰어, 왜안 쓰고 있었나 파고 내려갈 때만 내가. 나 내일 아침에. 응. 꼭 음. 들어갈게. 날 밟으면. <웃음> 진짜 현실로. <웃음> 아니. 그래야지니언부 아, 아니 아니. 현실에서도 롤을 할 생각이 있긴 한데 롤? <웃음> 그럼... 롤? 최근엔 음. 이상한 게임, 게임이라고 게임하는롤 땡긴다 뭔가 오. 요즘엔 오. 그렇다 그 정신질환이어서 <웃음> 레알 정신질환이 <웃음> 뭐야? 충환이 어디, 어디 갔어? 맞는 말이라 반박할 게 없다 나나나이라도 진짜... 아니 케이프 케 계속 쓰는데 케이프가 늘어나 <웃음> <웃음> 내 생각엔 헬프 무한증식 농장이냐 거기 <웃음> 산업 산업 혁명 일어났다 저기 저기 나무보단 느려도 거의 그 수준을 잘하거든? <웃음> 센티야! 센티 찾았다!